아. 선도는 괜찮은 거예요 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 제가 삼천포에서 구입한 두 가지 수산물에 관해서 리뷰하는 영상을 준비했고요. 지난번 삼천포 영상에서 제가 아, 이원숭이게 다리를 구입을 했어요. 신싱한 거예요? 어? 거예요. 이게 얼핏 보면 선도가 좀안 좋아 보이는데 선도는 굉장히 괜찮은 네, 거였고요. 괜찮다고, 아침에 새벽에 때 위판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요거를 이제 구입을 했구요 이 원숭이개의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어 이거는 이제 원숭이개 각각류라고 되어 있구요 지금 이제 크게 보게 되면은 다리가 이 원숭이처럼 굉장히 길게 생겼어요 음 길쭉하게 생겨서 아마 그래서 원숭이개 라고 한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남해 쪽에서 잡힌다 라고 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입한 수산물은 바로 이제 두텁상어. 보통 여기에서는 이제 상어 이렇게 예,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kg 이제 15,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1kg만 주세요, 상어. 근데 이제 두텁상어가 여기 많이 있지 않아 가지고 요거 떠리 예, 해달라고 해서, 해서 이제 받아왔습니다. 리리하세요 수족관에 있는 개상어다 받아왔어요. 1kg. 네. 네 이걸 손질을 하시는데 제가 상어 손질을 요하는거좀 배워보려고 자세히 봤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상어 껍질 벗기는 꼬 이제 내장 제거하는 게 힘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껍질을 이렇게 칼로 탈피하는 게 아니라 벗겨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손질하고 나서 여쭤봤더니 이 상어 손질이 힘이 많이 들어간대요. 보면은 이 껍질을 이렇게 잡아서 뜯어야 돼요. 껍질만 벗겨지긴 하는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마릿수가 많아서 손질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제 썰어주시는데 이거 이제 새 꼬시로 썰어서 먹기 때문에 너무 억세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막 써는 것 같지만 좀 기술이 들어간 거거든요. 뒤에서 먹방할 때그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원숭이개 다리 그리 두텁상어의 개상어 1 k g 를 구입을 해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뭐 먼저 이제 원숭이개 같은 경우는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손질을 좀 해야 돼요 만져보면 좀 미끌미끌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흙 같은 거 진흙 같은 게좀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전부 다 솔로 깨끗하게 손질을 했어요 이렇게 손질 하다 보니까는 이 이 직개발 쪽이 좀 상당히 커,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반전이 있습니다 먹방할 때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찌는 시간은 이제 다리만 있는 거라서 10분 찌고 5분 정도 뜸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만원어치를 구입을 한 건데 그래도 양이 꽤 많이 나옵니다 보통 육수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원숭이개라고 하네요 자 이제 하이볼 한잔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상어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상어의 색깔좋게되면 굉장히 이뻐요. 이제 1kg에서 나온 양인데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죠. 그속 안에 이제 새꼬이기 때문에 이제 뼈가 보이는데 이 이제 새 꽃이 잖아요 그래서 이 식감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먹는 뭐 가자미나 이런 도다리 새 꽃이 말고 이 상어는 이제 뼈가 딱딱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이 회선 걸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요 이게 대충 썬것 같지만 진짜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한세쪽씩 이렇게 해서 끊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써시더라고요 네, 감칠맛 같은 거는 좀 없어요. 그런데 약간의 그 뼈를 씹기 때문에 약간 고소한 맛 그런 것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고요? 자, 이거는 통영에서 구입한 베도라치예요 제가 통영영상에서 나왔었는데 절반 정도 진공포장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하루 정도 지났는데 식감은 괜찮아요. 그래도 당일에 먹는 게 가장 맛이 근데요, 좋은 보면, 것 같아요. 당신 말대로 고소한 맛이 음, 있어. 음, 나 좋아하는 사람은 미, 이게 뭐 아무리 하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 그거 때문에 라도아요 봄을 어 있네 하고 먹겠어. 그냥 오늘 더연할것 같은데 뼈가. 네. 어. 지금부터 여기 익으면 뼈가 익으면 음. 잠깐 전전 좀 덜릴 거같되데 익혀만 보게, 식감 <식단> 보게. 그래. <웃음> 네, 그래서 익혀 왔는데 사실 저는 그냥 탐탁치 않아요. 익힌 거. 근데 한번 익혀보자고 해서 이제 익혀 가지고서 한번 나눠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상상태 고기는 음. 약간 고소한 맛이 나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게 그냥 게해서 찍어 먹어 봐 아니면 여기서 약간 양념만더 맛있겠지. 고기는 더 연, 연하잖아. 이거 지금 이렇게 먹으니까 좀막 억지로 씹. 떠봐. 응. 어도 거도 괜찮잖아. 응. 근데 이렇게 조사놓으니까 잘라놓으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이렇게 썰어서 어, 줄서줄거 아니야 거기서 사면은 음. 음. 그때면 여기도 양념해갖고 익히면 되지 않냐. 이렇게 살살 익혀서. 응. 음. 한번 그만이지 양념 만 맛있게 가지고 이것도 재밌네 장어 구인 양념 이거 한번 그고르해 보자 이빨 아파가지고 맥주 못 먹었어 뭘게? 어,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이것도 요 맛이 있어 근데 요렇게 많이는 못 먹겠다는 얘기지 내 말은 이거 이거 먹으면 나중에 아드 아구가 아파 그러니까 같아. 내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도 먹고 또 이렇게 한번 많이 먹어서 어, 등이... 음, 다시 귀가 좀편하겠대 우와 우, 우. 진한 맛은 없는데 이거는 다른 고소함이 있어 근데 살이 이렇게 부서지지 보슬보슬해지지 버슬버슬해 응. 살이 되게 버슬버슬하고 이게 껍질이 엄청 두꺼워서 먹기 불편하네 먹기 불편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먹을 것 같아 어우 이기 이빨 아, 이빨 어떻게 잘라 이거 이빨 안돼오 이빨을 할때는 이빨 나갈 것 같네 와 근데 뼈가 진짜 겉에 걔는 만원인데 수고비가 3만원이야 이거 인건비도 안 나와 먹다가. 네 먹다 보니까손질하는 요령이 좀 생겼어요. 이렇게 사이에 가위를 놓고 이렇 살이 부셔져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야지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아, 조금 손쉽게 할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삼천포에서 구입한 수산물 두 가지 원숭이 개와 두텁 상어 리뷰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